안령하세요 초보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러분 골프, 제가 여러분들의 잃어버리지 않을 10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에요. 로보트가 아니에요. 사람다운 스윙을 드리는게 옥선생이 지향하는 바이고, 여러분들은 그 점을 따라오시면 정말 골프를 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L to L 연습을 또 해볼 거예요. 우리가 L to L에 대한 수요은 이미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아이언을 연습을 하는 게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면 좋다. 이러한 흐름이면 좋다라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오늘은 드라이버. 오이 드라이버 거의 처음 보는 채예요, 그렇죠? 이두 간체 두꺼운 두만 이 채를 갖다가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방법적인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L2L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7번 아이언을 할 때는 이렇게 짧잖아요. 7번 아이언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립선상에 잡는 위치에다 놓으면, 훨씬 더이 아이언이 서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드라이버는 완만하잖아요. 기니까. 더기애는더 완만할 거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좌우간, 이러, 얘도, 어깨를 통과를 하고, 얘도 어깨를 통과를 하면 라인이 다르죠? 어, 서 있는 애들은 가파르게 어깨를 통과하고, 이렇게 좀 완만한 애들은 완만하게 어깨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이 드라이버는 완만하게 들어야 되고, 무슨 이런 짧은 체들은 중간 들어야 되고, 샌드는 확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샤프트만 통과하면 그 위치는 얼마든지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체를 잡았을 때뭐 체가 다르다고 해서 그걸 갖다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작대기가 어깨를 통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쉽게 그 기준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물론 뭐 완만한 느낌으로 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드라이버는 일단 기본은 왼쪽 발 안쪽에다 두는 거라고 그랬죠. 왜냐면 공이 가운데니까 가운데에서 최저점이 만들어지고 올라가면서 맞는 게 이제 드라이버니까 왼발 쪽에다 놓고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L 하고 빡 치는 게 아니에요. 빡 치는 동작은 정말 고수리한 동작이고 진짜 여러분들은 여기서 L 만들었으면 착 스위치 L 스위치 L 약간 완만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들었던 느낌이 아니라 L 스위치 이 느낌에서 스위치에 의해서 공이 맞아나가는 습관을 계속 들이셔야 돼요. 내가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L하고 스위치. 스위치가 됐더니 쭉 공이 맞아나가더라이 정도까지만. 아직 뭐그 L2L에서 무슨 피니쉬가 있어요. 피니쉬는 그냥 멈춰있는 데가 피니쉬인 거지. 촥 목까지 넘어가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또이 상태에서 왼발 안쪽에다 두고 머리는 약간 뒤쪽에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L하고 스위치.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똑바로 가면 가장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똑바로 가는, 가는 공은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살짝 살짝 왼쪽으로 돌아주는 게 좋은 공입니다. 또 보고, L, 스위치. 제가 지금 왼쪽으로 돌길에 살짝 밀어갖고 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측으로 갔다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200m만 치면 좋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옥선생이 가끔 가다가 막거리를갔다 아유, 저는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쳐도요. 2 0 0 m 칠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장난을 치면 그 굉장히 열 받죠. 200m만 치면 진짜 골프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다 스위치 동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위치 동작에서. 빡 때리는 게 아니라 촥 하는 그 손목의 그 회전.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속도가 거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뭐 절대 스윙이라는 것도 할 거니까 하면 L 하고 스위치 이렇게 해서 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중요한 게 오른손으로 치고 있는지 왼손으로 치고 있는지의 느낌이 팍 오거든요. 그거를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여기에서 스위치 스위치 어 좋아요. 또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또 스위치. 그러니까 내가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회전하는 것. 어디서? 왼쪽 허벅지 안쪽에서. 응. 그쵸? 또, 놓고, L, L. 근데 이게 이제, 뭐, 지금은, 어, 옥선생이니까, 옥선생은 뭐,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을 맞추는 게좀여러분들보는 쉽겠지만, 여러분들은 좀막 밑에 맞고 위에 맞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늘 이걸 할때 어떤 느낌이 중요하냐면 이쪽을 통과한다라는 세뇌가 늘 되어 있어야 돼요. 늘 세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샤프트가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쪽 어깨를 통과했는지 보고 스위치 하고 그 다음에 이쪽 통과했는지 이걸 갖다가 늘 확인하는 습관을 지금 드려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그게 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의 몸이 길들여지거나 아니면 그 길에 대해 익숙해지면 그냥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또 스위치, 스위치. L2L. 그냥 L, L 해서 간단하잖아요. 그죠? L, 팍! 이걸로 가는 거예요. L2L로 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살 치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막 세게 치고 싶다. 그러면 L2L 할때 교차되는 그 스피드를 늘려주는 거예요. L, L, 이렇게 손목으로만. 근데 스윙은 오히려 심지어 더 작았는데 거리는 한200 정도 나갈 것 같다, 이건. 그죠? 어, 딱 200. 그리고 또 L L 이번에 우측으로 밀어갔어요. 그때 딱 돌아 들어보는데좀 스위치 빨리 했다고 한 210은 나가겠다 이건 한10한1 정도. 그러니까 이 스위치에 대한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물론 어 제가 이 연습 영상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는 태풍스윙이라는 걸 들어갈 거거든요. 태풍스윙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어떤 스윙에 대한 집착이 아닌 현실적으로, 실전적으로 치는 그런 느낌을 들어가게 될 텐데, 뭐별 스윙이 다 있죠? 근데 이게 옥선생이 10여 년 동안에 만들어 왔던, 지칭해 왔던 그런 스윙의 이름들이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L2L에서 이거를 꼭, 스위치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공을 내가 그냥 우왁 우직스럽게 그냥 이렇게 치는 게 골프가 아니라 L 만들어놓고 팍! 이쪽으로 스위치 하다 보니 공이 얻어 걸리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위치를 일찍 하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일찍 하면 공이 왼쪽으로 가겠죠? 스위치를 너무 늦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똑같아요. 그건 굉장히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뭐 영상만 봐서 잘칠것 같으면 저희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어 실제로 레슨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영상만 보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초보왕이었습니다.